이 테이프의 문제. 절대 로션 발르면 테이프가 떨어지니까 안 되죠. 그리고 매일 이거를 만들어 쓰는 거 귀찮고 사서 쓰려면 일회용이니까 이게 하나 하나에 뭐 몇백 원, 돈천 원씩 하는데 그것도 돈이거든요. 그래서 만든 게이 이거 피임기구가 아닙니다. 어, <웃음> 어. 피임기구. 자궁. <웃음> 이거는 어. 이거는 <웃음> 이거. 안 봐서 몰라요. 저도 누가 보고, 야, 그거 꼭피기구가 생겼다 그랬는데, 네. 그게 뭔지 몰라요. 사실은. <웃음> 어쨌거나, 이거는 앞, 위, 이제 바깥에서 살짝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들어주는 그렇지. 거고, 이건 안에서 이렇게 딱 버텨주는 거잖아요. 어떤 게더 효과가 좋을까요? 자, 지금부터 코 테이프를 한번 어보겠습니다 <웃음> <버텨습니다. 웃음> 자,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다 영구적으로 쓸수 있겠죠? 이 실리콘이 바로 어, 없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착용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짠 해서 쑥 밀어두면 끝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면 난이도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말아서 동그랗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. 하나씩 하나씩 하고, 시간 되면 그냥 쏙 넣으면 되는데, 중요한 거는 안에서 이렇게 동그랗게, 이렇게 돼서 얘를 쭉 펴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. 그래서, 그럼 이 안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이 테이프를 여기다 붙인 것보다, 안에서 들어줘서 이밸브를 열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. 그리고, 어, 일회용이 아니고, 반영구적이라고 그렇고 잊어먹기 전까지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입을 담우는 거는 뭐를할 음. 거냐 테이프를 쓸 거냐 좀 없어보이긴 이게? <웃음> 하네 이게 아, 집게를 찝으거 가네 아게를 찝는 거 괜찮은 데요 여기, 여기 있습니다 네? 아니 나 말고 다 <웃음> 말고 빨래찌개 두개 여기다 딱 보고 네빨 응, 이러고 자면은 이제 다음날 이제 퉁퉁퉁 아. 피멍이 들어도 알수 없습니다